이거면 마인크래프트 가닌 네. 로블록스 아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 저희가 로블록스도 아닌 것이 마인크래프트도 아닌 것이 바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집 짓고 다이아몬드도 켤 거예요 어? 센즈다 응. 안녕 아들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땅좀 찾자 땅 땅부터 찾자 가자 내 캐릭터 뭐 어떻게 생겼지? 어나 대머리야? 아니 대머리다. 아. 이겨는와 여기 물도 있다. 진짜 마인크래프트 세상 같같을지도 여기 모래도 있다 모래도? 오우. 오우. 어? 모래 밑에 사람 있다. 어? 그럼 저 아래 에 사람 이 있는데 뭐야? 내 닉네임이네. 애들 또 애들아 나무캐져나무캐져 나무캐줘. 너무 거다거 아니야? 나무 개장좀 넓은데로 갈거거 그랬네. 아 리아야, 어이 고개 드는 것봐 귀엽네. <웃음> 뭐들아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들아 오, 야, 이 센지 닮은 애 누구야 이제 이름 파파파피루스 얘가 얘가 칼로 우리 다 죽였었네. 오, 안 되겠다, 제제 국수하자. 국수하자. 일단은 우리 후퇴 후퇴 후퇴하고. 나무 만음대로 가자. 따라와. 큰일났다 여기 완전 지금 전투 헐. 전투 중 전투 중. 헐. 애들아 어디 있어? 안 줘. 어 거기 줄이 어, 어 거기서 기다려.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이거 아니네? 미아가 아니네? 음. 어디 있어 애들아? 애들아 왼쪽 밑에 좌표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마이너스 백에 삼십에 삼십이야. 뭐 자꾸 나야 마음에 안 든나 봐 내가. 아들아 마인크스 149에 5 2까지 와봐. 148. 오케이 갈게. 와 진짜 마인크스 세상 같다. 여기 나무 진짜 많아. 음. 사람들이 막칼 들고 난리 났는데. 마인크스 40나145 왔어. 어디야? 그 다음에 끝자리 수는 플러스 66이야. 플러스 66. 오케이. 음. 가고 있어 얘들아 여기다 이쯤인데? 물 있는 데잖아 그렇지오 어, 찾았어 미호야 어, 여기 나무빵해 여기는 좀... 알았어 알았어 좀 여기 아, 안전하다 안전하다 여기는 어! 소 뒤에 뭐 떨어졌어! 뒤에 떨어졌어! 떨어졌어. 야궁하는거 아니겠지? 우리 완전 지금 뉴비라서 칼이 없거든 우리 칼부터 만들까? 혹시 모르니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아, 칼부터 만들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돼요 그냥 맵이 pvp 맵같은건가봐 어,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있어 또 왔어? 어 뭐야? 어 이분이 어, 나는 나무.. 나 쫓아와 나 쫓아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이렇게 스토킹을 해? 미효야 어디있어나나 나 도망쳤어 아 얘는 이사람들 근데 안 죽이는 것 같아. 착하신 분들이야. 야나 우리 나무 캐고만 나와줘. 구독. 기다리고 있을게. 돌고갱이도 만들고요. 자 내려가서 우리 다이아몬드 빨리 캐자. 안녕하세요. 야미호야 너무 깜깜한 거 아니야 여기? 아, 석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니 이거? 내가, 그러면은, 목탄 만들게, 목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목탄을 만들고 올게, 기다려봐. 목탄은, 이렇게 화로를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굽는 거죠. 야, 리아야, 리아야, 빨리 와! 어, 다이아몬드 어? 찾았어. 다이아몬드를 벌써 찾았다고? 어? 이 녀석 벌어? 근데 못해. 왜 못해지? 당연하지. 너마인래프트안 해봤구나. 음. 철 곡괭이가 필요한 법이지. 야, 어. 나도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말이야. 깜깜해서 말이지. 어? 오, 요야. 우리가 왔어. 어, 그래. 어, 여기 아늑하네.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다이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구독자님들 이일 거야 가 분명 우리를 <웃음> 알아보고 쫓아오는 걸 거야 음... 여기가 Y 몇인데? 8이네? Y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을까? 과연? 뭔가 같이 캐니까 빠... 오! 저리다 쫄! 아! 아! 얘가 나 때렸어 이거 캘려고 하다가 그런 게 아닐까? <웃음> 이사람들이 스틸하고있어 <웃음> 우리는 아마 아니, 나 철을 못갤거야철어어 석탄이다 석탄 철, 철 <웃음> 어, 성탄이다, 성탄. 아니, 내가 는건데이사람들 뭐야 어 주신다 주신다 주셔 주셔 주셔 어? 음. 너내 철인데 내가 철 구워줄게 나도 철 많이 갖고있어 너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야 리아야 너도 템 만들고있어 우리 아까 죽이네 기억나지 파피루스? 지역하고 있지. 어, 물론. 어, 복수하자. 창교육해 주자. 창교육. 내 옆에 잡다 그래. 내 옆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과거에 음, 일단 기다려. 우리 이따 같이 죽이자. 철칼이 딱 하나 만들어 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어떤 위험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 내철국갱이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없다. 그렇지. 우리 더 내려가 보자. 더 내려갈 수 있나 봐. 아, 나 무서워서. 용암 만나면 어떡해? 에, 용암이 어디겠어. 이게 로블록스 세계인데. 어. 맞아. 친절할 거야, 아마. 쭉 내려가 봐야지. 계단식으로. 어, 아래에 베드락 있네? 베드락이 있다는 거는 이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있을지도.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오, 철이다, 철이다. 철캐야 돼. 철캐야 돼. 감사합니다. 스틸스틸 지나이분이 스틸. 네. 이분이 발견한 거지 스틸 했다. 잘됐다. 어지다은지금다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어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어지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 네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이 지금은 지금은 죽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철이 없어 철이 철이 필요해 철좀 달라고 할까 이분한테? 아철좀 주세요, 영. 외국인 같은데 외국인이네? 야외에 거 아니야? 어 이분들 왜 나, 우리 우리만 조차 오지? <웃음> 나무를 주시는데 철 달라고 하니까 아, 나무는 필요 없는데. 어? 이분이 다이아몬드도 나한테 주셨어. 뭐야? 칼 만들어서 죽이자. 이분을? 왜 자꾸 쟤는 죽이지? 쟤 계속 죽어가지고 옥탄 때쯤 있나봐 <웃음> 나는 게임을 10분 동안 못했는걸? 목탄이 있으면 음.. 옥이 잘 타나? 왓! 음. 그.. 응? 음? 너 이따 단 죽었어 <웃음> 다이아몬드 칼로 처형해주지 뭘? 뭐? 지금 전장 선포 거야? <웃음> 야야 잘 생각해. 네가 우리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이길 수 있지. 일단 아까 파피루스 죽인 다음에 너다. 어? 우리 동료가 아니었냐고. 죽일 <웃음> 이유가 생겨서 기쁘군. <웃음> <웃음> 어 이번에 쳐주신다. 뭐야? 와. <웃음> 야 좋으신 분이었네요. 다이아 검 들고 올라가자 그러면 어차피 방어구도 못 만드는데. 자, 그랭. 다이아고, 다이어만 찾자 우리. 다이아. 그래. 다이아만 찾자. 다이어만 찾아가지고 그 파피루스 기억 나지? 응. 음.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반대지 복수한다. 우리 서버? 우리가 우리가 이 서버 뉴비인 걸 알아보고 우리를 죽였다고. 이 서버에 지금 있어? 있을 것 같아. 아까 발견했다고 리아야? 파피스 맞아, 쓰? 아까 나 계속 따라오면서 어, 나 서리? 죽였어. 가님 네. 너무 빛나셔서 다이아몬드 줄 알고 때렸잖아요. 예민하니까. 아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짜자. 나 보지도 못하겠네. <웃음> 급하게 는거 <깨는 웃음> 아니야, 그래, 너 왜, 이건 내 거야. 아, 알았어, 아, 뺏어가, 진짜. 뺏어가잖니, 내가 는 걸. 아, 하나씩 패스가. 밖에 안돋여있어 그러게 이거 다이아몬드 진짜 안 나오는 거다 맵이다나더 있으면 한번될수있 나도 있다.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우리 둘이 하나씩 찾아가지고 합치자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어? 어 합치자 그래 그래 좋아 자 근데 누가 줄 건데? 그래도. <웃음> 어? 나도 다이아몬드 어. 하나 있고 너도 하나 있잖아 내가 그냥 내가 줄게, 우리, 우리 그냥 어 그래? 난 약속하는 것도 오, 어나 저분 두개 됐다. 자 대형도 발견. 없지? 오 미오 미오 미오 미오 미오 왜 그래? 어린 양주 팍.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자 어쨌든 자 미오하고 저분이 주신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올라가자. 따라와. 팝칼이라팝칼 팍칼. 이랑 BJ. 음. 이분은 이 이분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그 파피루스? 그 샌지에 나오는 그 캐릭터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를 죽여? 참교육 올라가? 간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요야 어디야? 어갔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거기 안녕?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와주 완전 밀어거든 여기 따라와 여기 여기 어 리아야? 어 리아다. 뭐야 너 어디서 어떻게 왔어 일로? 네, 안녕. 심지어 리아 다이아몬드 칼이야. 다이아몬드 칼이야? 너길 어디야 근데 아 여기다. 아들아 여기야 여기. 자와 밤이네 지금. 야 좋으네, 지금. 파피루스 잡기 딱 좋은 날씨네 파피루스 잡으러 가자 자칼 들어 칼 들어 리얼 뭐해 칼 들어 가자 어어 파피루스 잡아 너희 죽으면 아이템 다 떨고? 응 음, 이거, 이거 죽으면 아이템 다 떨고 절대 죽지 않도록 해 파피루스가 우리 칼 먹는 순간 찢기는 거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 담 어? 저기 사람이 보여 자아..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건축가시는 어.. 친절하신 아주자, 분 같은데요? 아주다 아 안죽여 안죽여 아 이분 유리를 만들고 계시네 아주다 열심히 건축하는데 야, 리아야 참아 <웃음> <웃음> 야그 <야, 참아. 웃음> <야, 웃음> 분은 뭐야! 참아 리아야 이분은 참아, 죄가 아주자. 없는 분이라고 정말 그 이쁘게 귀여운 깨우,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봐드리도록 나. 할게요. 어? 때려? 아, 이분이 <웃음> 위협을 인사한 거, 위협을 한 거지. 진가 겁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무서워서 그렇잖아. <웃음> 무서워서. 한번 봐 드릴게요. 집이 이쁘니까. 아, 저분 아니야? 파피루스 아니네. 아니야. 좋아요. 진짜 저반드시셨고 만다. 나간 거 아니야? 서버에서. 파피루스 빨리 나와. 어 잠깐만 ESC 눌러봐 그러면 아이디 목록 뜨잖아. 그치그치지 나간 것 같다. 없어 네. 네. 없어 없어. 아이고 나갔네 나갔네. 나는 <웃음> 이 동맹국을 깨겠어. 이거 우리를 죽이겠다고? 죽일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 너희 이거 죽었어. 안타깝게 됐구만. 이거 안타깝지만너어야 리아가 있어. 나 쫓아오고있어 무서운 야. 속도로 그것도 야야야 야, 야, 야, 잠깐 잠깐 타이타이 됐다 아야야 피가 없어 아나 진짜 한번 봐줘 야아저 <웃음> 왜그래 아 진짜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리아, 이거면 어딨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리아가 날 때려 야피 두방에 나 죽어버릴 것 같아 <웃음> 야아 <얘 웃음> 쫓아오고있어 야, 쫓아오고 있어! 뭐 <finale> 아, 어디 있는 거야? <concerts> 아, 아, 떨어졌어, 모르고 떨어졌어, 모르고 떨어졌어! 야, 야, 쟤가 죽였어, 팔 많은 애가. 이겨봇! 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로블록스에서 마인크래프트 해봤는데요. 아, 오늘, 우리 괴롭, 우리 괴롭히던 그분 찾고 싶었는데 못 찾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